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오늘은 인트로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SE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도 빨리 올려야되기 때문에 인트로 같은 거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바로 그냥 언박싱부터 시작해보도록요. <목소리> 저는 미국에서 이제 사전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고 지금 딱 일주일 걸렸어요 우와 오! 어, 패키징이 잘 돼있다 테이프로 이렇게 바닥에 붙여놨네?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래 뜯으면 와...얼마만에 사보는 아이폰인지 모르겠어요 뭐 패키지는 일단 평범합니다 아이폰 나와있고, 뒤에 스펙 나와있고 아이폰, 아이폰, 애플 마크, 애플 마크 제가 레드를 구매해서 그런지 지금 이 아이폰 글자랑 이뭐 애플 브랜드 마크도 빨간색으로 반짝반짝해요 어, 되게 이쁜데 이거 빨간색? 이렇게 반짝반짝 자 그럼 뜯어볼까요? 오와 <웃음> 진짜 2년만에 사는 것 같아 제가 레드를 구매를 했다 보니까 설명서 앞에 레드라고 이렇게 딱 적혀있고 아이폰 설명서와 모바일, 이심 빼는 거! 그리고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스티커는 빨간색 아니네? 이쁜데? 검은색에 빨간색? 이게 이번 게이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재활용했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 이 베젤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화이트를 사도 흰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다 통일을 해놨다 보니까 하얀색은 거르고 많이들 레드나 블랙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흰색은 걸렀습니다 펜더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안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이 SE, 스펙 간단하게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 아이폰 SE, 아이폰 SE 2020 혹은 아이폰 SE 2세대라고 불리고 있고요 칩셋은 지금 현재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1 프로에 탑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OIS 기능을 지원합니다 동영상은 4K에서는 60프레임, FHD에서는 24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네요 카메라는 싱글 카메라고요 하지만 인물 사진 모드를 지원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터치를 지원하며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하고요 컬러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레드 그리고 블랙 화이트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용량은 64GB, 128GB, 그리고 256GB로 3가지 종류로 되어있습니다 무게는 148g 디스플레이는 레티나 HD로 4.7인치 와이드 스크린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1334대 750으로 HD 해상도라서 FHD가 아니라는 점은 살짝 아쉬움으로 남네요 이 레드 에디션들 자체가 수익금 자체를 기부하는 걸로 이제 디자인을 해 놓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코로나 기부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 빨간색 레드 에디션을 항상 한 번은 사보고 싶었는데 레드 에디션이 예전에는 일단 모델이 출시된 다음에 조금 한몇달 있다가 레드 에디션이 출시되는 그런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동시에 출시가 돼 가지고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레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성품을 일단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아이폰 본체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직구다 보니까 110V 단자고 얘네는 항상 많이 나오는데도 바꾸지 않죠 5와트짜리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핸드폰 자체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원하면은 따로 고속 충전 충전기를 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참엣등이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면은 야 누가 보면 에어팟 들어있는 줄 알겠다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 에어팟은 아니고 이어팟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라이트닝 케이블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국에서 직구를 했는데 제가 직구 비용을 총뭐 관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55만 7,997원이 나왔어요 즉 지금 한국 공식 출고가가 55만원이기 때문에 저는 7,997원을 더 내고 사온 겁니다 직구의 이점이라면 카메라 소리가 안 난다는 것과 조금 더 공식 출시 시간보다 일주일 정도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정도고 이것도 뭐 이번에 공식 출시 예정일 자체가 한국도 되게 많이 앞당겨져가지고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카메라 소리가 거슬려서 내가 이거는 이제 타협을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이 직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구입하면뭐 사은품도 많이 주고 뭐 지원금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소리 나오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스티커를 떼야겠죠? 생각보다 이쁜데? 아, 일단 그립감이 너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아이폰 8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니까 어, 딱히 이 베젤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어요 이제 X나 X 이후의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전 화면이 다 디스플레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도 리뷰했지만 갤럭시 51 같은 경우는 전 화면이다 보니까 음, 그건 인정 솔직히 좋은 것 같아 앞면을 보면은 뭐 그냥 아이폰 8, 6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네요. 전딱 저한테 맞는 어, 모델이 나와준 것 같아서 좋네요. 아, 핸드폰을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이 옆에 빨간색이 진짜 이쁜데? 이 색깔로 뒤에까지 확 칠했으면 더 이뻤을 것 같다. 드디어 아이폰 설정을 끝냈고, 유심을 꼽아서 바로 사용만 하면 됩니다 뒷편에는 일단 LED가 달려있고 여기에는 카메라가 싱글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마크가 브랜드 로고 자체가 위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X 이후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익숙한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X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신박해요 그리고 레드 에디션만 여기에 프로덕트 레드라고 이니셜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 사이드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이 진동 무음을 건드릴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뭐 이쪽 편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심카드를 바꿔 낄수 있는 게 탑재되어 있네요 아래편에는 스피커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쪽 스피커와 이쪽 스피커로 해서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역시 이어폰 단자는 지원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 S 모델을 위해서 존버하셨던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 홈버튼이 다시 돌아왔고요 지문 인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뭐 베젤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크게 답답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또 사용을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디자인이 너무 안족스럽고 그립감이 정말 그리웠던 그립감이네요. 항상 얘 들고 있는 게 이렇게 맨날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야 돼가지고 밑에 거뭐 누르고 위에 할때 살짝 불편하고 나중엔 육이 막 저리고 막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제수 중에 삼성의 갤럭시 A51과 아이폰 SE 2세대가 딱 지금 왔으니까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직접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소견이나 이런 거를 전달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언박싱 정도에서 영상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